정부의 어느 부서에서 문서 담당자가 국장에게 보고했다. 서류철들이 꽉 쳐버렸습니다. 그래서 6년 이상 된 문서들을 폐기해야겠습니다. 여기 보십시오. 좀 많긴 하네요. 네, 보관비용보다 관리비용이 높게 나옵니다. 음, 잘 알겠습니다. 그렇게 하세요. 폐기하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아, 참. 참 깜빡했네요. 박 과장님, 폐기 처분하기 전에 서류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복사해 주세요 그리고 보고서 올려주세요. 그럼 수고. 네? 네. Thank you.